얘네들이 뜨거워 지니까 피곤한 거야 그러니까 잠이 올 수밖에 없지 피곤하니까 네, 저는 내 관련다. 안녕, 동티뷰. 동티뷰, 이제 막 휴가철인데 도로 난 도로는 다 막히고 정체되고 진짜 큰맘 먹고 출발하게 되는데 도로가 막히고 짜증나는 건 그렇다 치고 출발할 때나 또 휴가를 끝내고 돌아올 때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나게 되면 진짜 모처럼의 휴가를 망치게 되고 이번 휴가가 마지막 휴가가 될 수도 있단 말이지. 아, 동티뷰, 1년 중에 졸음운전 사고가 언제 가장 많이 발생할까? 봄? 나도 봄철에 많이 발생할 것 같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7월과 8월 두달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한데 의외지? 그럼 보통 우리는 운전하다 졸리면 어떻게 하지? 커피나 또 카페인 음료 이런 것도 마시거나 또 껌도 씹어보고 구멍이 뻥 뚫리는 그런 사탕도 먹어보고 아니면 이제 또 휴게소에 내려서 스트레칭으로 몸도 풀어보고 그런데 이게 효과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지. 동치표. 그래서 이윤생이 또 열심히 공부를 했다. 이제부터 저거 피로감을 느끼고 졸음이 오는 원인은 아데노신이라는 화학물질 때문에 그렇다는데 뇌에서 아데노신 수용체하고 결합되면서 몸이 피로하고 잠이 오게 된다는 거야 동투뷰 그럼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아데노신하고 아데노신 수용체가 인위적으로 결합을 못하게 하게 되면 피곤하지 않겠지. 그런데 여기서 아데노신하고 카페인이 꼭 닮은 꼴이라는 거 이것도 내가 열심히 만들었다. 동투뷰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게 이제 아데노신 수용체야. 이게 아데노신이야.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만나서 결합만 되면 엄청 뜨거워지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뜨거워지니까 피곤한 거야. 그러니까 잠이 올 수밖에 없지. 피곤하니까 근데 이 아데노신이 이 카페인하고 모양이 이렇게 닮은 꼴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데노신의 자리를 카페인이 이렇게 몰래 결합을 하는 거지 그럼 얘는 원래 만나던 애하고는 좀 틀리거든 그러다 보니까 뭐 열정적인 사랑도 못하겠고 그러다보니까덜 뜨거워지고 그냥 되면 내면 안이 그냥 둘이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피로감을 느낄 겨를이 없지 그래서 카페인이 아데노신 수용체와 결합되면서 우리 몸이 피로를 느끼지 못하고 되고, 이게 계속해서 커피를 마시게 되면 아데노신 수용체도 계속 늘어나게 되고 그렇다고 계속 커피를 마실 수도 없고 그럼 아데노신 수용체의 풀을 줄여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 봉티뷰 이때 필요한 게 커피냅이라는 거 오늘의 주제 커피냅 커피냅이란 커피하고 냅 합성어인데 뭐 한마디로 냅이라는 게 쪽잠, 낮잠 요런 뜻이잖아 그래서 뭐 이제 커피 마시고 잠깐 낮잠 자란 얘기지 영국의 한 대학에서 검증을 했는데 커피를 마시고 낮잠을 자는 운전자들의 실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방법은 간단해. 커피를 한 잔하고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쪽잠을 자든지 아니면 좀 휴식을 취하게 되는 건데 편안하게 이렇게 하면 아데노신 수용체 수가 현저하게 줄어든대. 그러면 이제 카페인 아데노신 수용체와 쉽게 결합이 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눈을 뜰 때쯤이면 카페인의 효과가 나타나게 돼서 상쾌한 기분을 느끼게 되고 동튀비다 적었어? 뭐든지 남용 하면 좋을 게 없는 것처럼 커피맵은 정말 필요하고 또 힘들 때 한두 번 적당한 방법이지 이걸 습관처럼 사용하게 되면 위에서 위산 분비를 촉진하게 되고 또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 있다니까 정말 필요할 때 정말 졸립다 이럴 때 사용해 보도록 하죠 아 그리고 이거 촬영하려다가 또 재밌는 거 하나 또 발견을 했어 이런 제품인데 여기 보면 이제 웨이크 업 이라고 돼 있지 뒷면 봐도 웨이크 업 로드 세프티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몽고 하니 재밌는 도구야 포장 이렇게 뜯어보면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귀에다 이렇게 걸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운전 중에. 근데 이거 어떤 효과가 있냐? 이 뒷면을 보면 온오프 스위치가 있다고. 이 온오프 스위치를 켜고 앞으로 이렇게 숙여지면 이게 삐 부저 소리가 난다고. 그러니까 이걸 귀에 달고 운전을 하다보면 이제 졸음이 오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졸면 머리가 앞으로 숙여질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부저 소리에 깜짝 놀라서 잠을 깨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뭐 이런 제품도 있어. 이런 제품도 활용해보면 아무래도 안전운전하는데 도움이 되겠지. 올 여름 휴가를 가게 되는데 또 장거리 운전하게 을 되고 하여튼 최대한 좀 안전운전을 해서 이 커피냅도 그렇고 이 웨이크업 이런 도구도 그렇고 도움이 됐으면 싶네. 하여튼 내 차는 내 권리한다. 수고했어 동투뷰.